안녕하세요. 옥두기 3분 캬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백스윙 정말 신박하게 쉽게 들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스윙, 백, 백은 뒤인데 여기에서 뒤를 어디에 설정하냐 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쪽을 백으로 선택을 하면 이거는 꽝 망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 히스윙을 망치는 거예요. 백은 뭐예요? 영어에서 등을 뭐라 그러죠? 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등으로 등으로 바로 들어야 돼요. 백스윙을 할 때는 낮고 길게 빼서 뒤로 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선수들은 왜 스윙이 낮고 길게 빼는 것처럼 보이냐면 스윙을 굉장히 넓게 가지고 가요. 왜? 유연성이 되니까 쭉 유연성이 되니까 이렇게 가요. 근데 결국에 도착하는 데는 어디냐면 굉장히 넓게 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여기에 와있어 결국에 도착점은 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낮고 길게 빼서 코킹하면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선수는 여기에서부터 돌아 들어오는 그 궤도를 완만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낮고 길게 빼서 여기서 코킹 딱 하면 여기 있거든. 그냥 정면에서 보니까 뭔가 한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바쁘죠. 내려오려면 백스윙은 낮고 길게 빼서 와이드하게 쫙 계속 돌아갈 수 있으면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유연성이 되지 않으면 건 여러분의 백스윙이 아니에요. 바로 뒤로 들어 버리세요. 아유 백 뒤로. 그러면 유연성이 좋은 분들은 낮게 위치하고 있을 거고 유연성이 가다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밀려 올라갈 거예요 저같이 유연성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게 백스윙이에요 가장 심플해요 여러분들이 뒤로 들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앞으로 때릴 수 있어요 백스윙, 포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그래서 실제로 저는 백스윙 폴드 스윙 이라고 하지 백스윙 뭐전 다운스윙 이라고 사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업스윙이 되면 다운스윙이 맞아요. 이거 뭔가 엉킨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 바로 앞스윙 그렇게 들어야 돼요. 뒤 스윙 앞스윙 그래서 여기서 내가 딱 채를 잡았으면 내 뒤로 보내고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정직하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은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믿고 해보세요. 진짜 쉬워요. 아시겠죠 3분 타 레슨이 조금 전자레인지에 오래 돌아가면 뭐한 5분 좀 가까이 갈 것이고,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좀 빨리 끝내면 뭐한 2분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5분은 넘기지 않겠다. 왜 알맞은 요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5분 이상 못 참아요. 배고파서. 그래서 3분 케아 레슨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옥두기 3분 케아 레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